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묵고 살려면 오늘은 묵고 사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공부는 나중에 문제고 우리는 무엇을 해 갖고 묵고 살 것인가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보고 가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제일 맞는 거 그죠 내가 전공을 하면 되겠다 전문 그거를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지 자.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하겠지만, 은 어마어마한 큰 혜택을 지금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저게? 카운셀링과 컨설팅이었다 그죠? 자, 우리는 그냥 카운셀링이다. 우리는 그냥 상담이다. 그지 자, 상담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상담을 할까? 이것이다, 그제 심리학의 근본은 우리는 애초에 인간이 태어난 것은 수리 사주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심리학이 뭐있겠는 살아간 것도 없는데 심리학이 있을 수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수리 사주도 상담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크면 무엇을 우리는 상담해야 될까요? 애기라고 우리는 엄마하고 애기라고 돼. 그죠 아까 얘기했죠 자, 애기가 딱태어나서 태어나면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됐을까? 엄마하고 관련성을 우리는 풀어주는 거 인연법을. 그럼 애기가 딱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상담을 해야 될까? 재능 상담법을 해야 되겠죠. 그죠그 다음에 우리는 하다 보면 이 재능 상담에이 수리 심리학에는 이런 재능 상담법을 우리는 해야 된다. 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크면 유치원 가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유학원 같은 데서는 우리 재능하게 되면 야, 야는 미술이 재능이 좀 있겠다 싶어 미술을 시켜보는 거예요. 시킨다 해서 모두 갈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진로 상담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지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크면 우리는 뭘 상담할까요? 이제는 학습. 공부 모난한 학습 지도법을 해요. 자, 그다음에 조금 더 크면 우리는 어떡하? 이거는 이제 대학을 가게 돼. 그다음 여기 있는 포함는 우리는 어떻게 성격 분석법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격 분석법이라 는 것은 애들이 그뭐 사춘기에 들어가기나 성격적으로 막 개파하게 변하기도 하고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엄마, 아버지인데 스트레스 받아갖고 성격이 또 변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격 힐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대학 입시도 우리는 상담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결혼 상담. 그죠? 자, 이런 것까지 우리는 단계별로 전부 다 풀어가는 겁니다 이거 한개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돈 엄청나게 많이 갖다 내야 된다 그런데 몽창 튼키로 한번에다 갖춰주는 거죠 이번에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각 분야로 전공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켜서 교육을 하게 될것 내가 교육을 못 하니까 아,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카운셀링이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애들 단순하게 상담이다, 그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멘토링법을 가르쳐야 된다. 엄마를, 자식들이 가장 교육은 엄마다는 거다, 그지? 그래서, 이거 엄마 멘토링법을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자식을 지도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기본적인 상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문제, 공부를 안 해서 문제, 이 순간에 일어나서 문제, 성격이 뭐 개팍해서 문제, 가다가 보게 되면 친구 사이에 결혼하다가 이게 뭐 결혼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결혼해갖고 문제 생긴 사람은 문제 생긴 대로 우리는 이것이 힐기 바로 힐링 센터예요. 자 힐링 상담 센터 이것이 우리는 앞으로 많은 부분에 우리는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부가가치. 가자 이것은 우리는. 간순하게 상담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게 연계가 돼 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이거 뭐고 힐링 원이, 힐링, 우리는 교육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상담센터지만은 정말로 힐링센터가 앞으로는 필요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코칭이라든지, 우리는 트레이닝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 그, 다음, 그 다음에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막 운영되게 될 겁니다 누가 차고 나가도 앞으로 차고 나가게 될 거고 상담센터가 있으면 이건 분명히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는 거는 이 감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교육하는 이게 강사가 필요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육원이 필요한데, 교육원에는 크게 두 가지 교육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각공부 사람이 능력이 강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강사 요원들이, 강사 요원들이 우리는 자격증을 우리는 여기서 교육원은 나중에 수리, 힐링, 수, 수리 힐링 상담 협회가 사단법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리 힐링 상담 협회가 현재 만들어져 여기서 자격증을 부여할 겁니다 자격증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강사요 우리는 앞으로 다 그레이드가 많기 때문에 이 강사들이 우리는 일반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일반 교육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 차원에서 뭐 교육을 해 가지고 거기서 뽑고 학교에서 이런 것보다는 이 강사 요원들인데 교육을 받고 오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교육은 1, 그 2급 3급 교육들은 이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라 그래서 돈 주고 교육받아갖고 오게 만드는 구조를 갈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는 이 직영 교육원이 우리가 만들어져 직인 교육을 하게 되면 전국에 한 다섯 군데 뭐좀 많으면 한열 군데 되겠지 그지? 각 고려교. 이거는 강사 전문 교육이 다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받아갖고 자격을 획득한 사람인데는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에는 협회 차원에서 교육을 강사 교육을 시키갖고. 강사를 자격증을 부여하는 거요 그러면 대학교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강사, 교수가 감, 감옥당, 감옥교육을 하게 되게 되면 바로 학생들은 어떻게? 강사 요원이 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우리는 할수 있도록,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수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런 DB가, DB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DB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DB, 이제 완전 인터넷 사업이다. 그치? 인터넷 우리는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분야를 내가 찍어서 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직영 교육, 교육원에는 이런 강사 요원들 중에서 협회 강사를 전문적으로 양상을 해가지고 이 강사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 요원을 만드는 거. 자, 여기서는 교육을 받아갖고 강사 교육을 받아서 강사 요원이 돼갖고 일반 사람을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 교육 시스템을. 자, 이거는 인터넷 사업은 사업적이니까 어떻게 교육원 차원에서 아니면 센터 차원에서 이 d b 가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는 앞으로 많은 부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 힐링 센터는 이거는 우리가 좀 개인이 못 하니까 이것은 어쩌면 회사 차원에서 진행이 될까. 내가 운영안 하더라도 그렇지? 협회에서 운영을 안,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협회가 아닌 데서 운영을 하는 요거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겠게, 협회 차원에서도 회사에서 아마 진행은 해 나갈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는 각 개인이 지금 만들어 가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펴서 자기가 만들어 가면 되겠고, 이거는 자기의 능력껏 우리가 해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을 강사 요원들이 어떻게 해? 대학으로 강의를 하러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강사요원이돼 갖고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한 과목씩이라도 아니면 평생 교육원이라도 그하면그 과목을 배운 사람은 시험을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협회 차원에서.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하면서 상담하는 거와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상담하는 것은 다르겠죠. 그런데 이 이런 과목들은 나중에 보면 내가 세부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배우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과목들이 이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독보적인 존재. 그러면 여기서 강사위원이 아니면 학교 가서 강의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힘을 주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래이 분야에서 나로부터 진행된 진행된 모든 고객, 고객이랄까? 앞으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고객들은 전부 다내 네 손입니다. 여러분 다단계가 아닌데 다단계야 물건을 주고 팔고 해야 되면 다단계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자기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어떻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수익? 무슨 수익이 생기겠어요? <웃음> 자 이거는 상당만 우리는 별도다 이거는, 막, 이거는 음, 별도고 이 교육은 이, 이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내가 로얄티를 받습니다 학교 교수, 이런 건 필요 없고, 전문, 협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육비. 이거는 전국 동일하다는 거다. 내가 강사지만 이렇게 서울에서 가르치나 저 강주에서 가르치는 똑같다는 거다 그러면 강사, 그 로얄티를 낸데 쥐어야 될거 아이가, 그치? 나머지는 지가 묻고. 자, 그 다음에 협회 차원에서 강사 교육을 하게 되면 협회 차원에서 돈이 또막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db 서비스 하게 되면 db 서비스도 막 생기는 거요그 다음에 나, 나로 진행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진행되면서 그 코드만 갖고 있으면, 이제또 가만히 있어도 또 수입이 생기는 거요 인터넷 속에서. <웃음> 그럼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뭐 다단계 개념을해가고 아, 물건 사고, 이런, 우리는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시스템은 전부 다 구축이 다 되어 있고, 시스템 다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상담을 할 것인가? 이제 엄마들 멘토링 교육해갖고, 이 모아갖고, 멘토링 교육해갖고 내가 벌 것인가? 힐링 센터 해갖고 벌 것인가? 자, 상담 센터 해갖고 벌 것인가? 내가 교육을 해갖고 벌 것인가? 내가 전문 강사가 돼갖고 벌 것인가? 사업을 해갖고 또벌 것인가? 이런 쪽으로 나는 전부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복을 해도 돼요. 내 능력이 있으면 전부 해도 돼 그러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몽땅 다 내가 다 해도 돼. 뭐 학교까지 가면 뭐 일곱 개, 이곱개 해도 되고 자,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이 근본입니다 자, 이것이 진행되면 자, 이것이 진행되게 되면 사업적으로도 많은 접근을 하게 되겠는데 자 이것이 진행되면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애기들 잘 크라는 인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이 인석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멘토링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이, 이 힐링센터 이런 데서 뭐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자, 아, 힐링 레포트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애기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면 좋겠는가 하게 되면, 책한 권의 진로 상담 레포트가 탁 놓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지? 이 아이의 성격을 알고 싶다 하면, 성격 힐링법 해갖고, 성격 힐링 레포트가 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미래, 결혼 컨설팅이면, 결혼 컨설팅 레포터가 노는 겁니다. 저번에 봤죠? 그 책보다 조금 얇게, 부분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좁게 되면, 이런 레포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탁 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힐링 레포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처음부터 이것이 내, 내 몫이라는 거내 몫. 무슨 몫이그 그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막그 있는 사람들이 가면, 그냥 막, 노다지 캘 수도 있어요.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내가 DB를, 자, 수리, 심리학, DB, 진로상담법, 성격분석, 이런 DB가 있습니다. DB에 들어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버리면, 그 몫은 나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 몫은 내 몫이라, 이곳을 가져가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게 되면, 문제 아들 또 있다, 문제 아들. 그죠? 문제 아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심리학적에서 뭐, 뭐, 가정 바로 세우기 예전 이상한 소리 많이 한다, 이말이에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 힐링 프로그램. 이 힐링 프로그램으로 파생되는 이런 부가가치도 또 다른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기보다는 앞으로 진행만 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근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요만큼 출발한다. 그제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부 다 여기서 이제 시작하자는 거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 강사를 할수 있으면 강사가 되도록 내가 교육을 시켜. 막 끝까지 뭐 어떤 마 물고 늘어지더라도 내가 시켜갖고 보내겠다는 거다. 뭔지 알겠지? 강사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 단순하게 상담해갖고 이돈벌이는 거, 이거는 돈이라고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건 돈이 아니다. 여러분들 가갖고 저 커피 먹는 값이다. 이거는. 이 상담하고 이런 거는 커피 값. 힐링 상담 템터는 어? 간식 값 <웃음> 여기 여기에 있는 거는 어떻게 우리는 막 잡기 벌만 돼지고기 만 벌면 소고기 막이런거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알아서 못 넘기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문 강사 대주님 수리 힐링 상담 협회에서 전문 강사까지만 따로 오게 되게 되면 제 생각이 그렇다. 나는 이 사람들을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1년에 3억 이상의 연봉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내 목표예요. 그런데 세월이 더 흐르게 되면 3억이 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좌우지간 돈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해고내 능력만 팍!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돈 달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공부하는 거는 대신할 수는 누가 없다. 내가 뭐 어떻게 대신 공부를 해줄 수는 없고 자기가 이까지만따로오라는거죠 사업은 막 별도 사업 이거는 자기가 특별히 자기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이 이거는 제외하고 이게 이렇게 따라오고 여기서 우리 휴진센터 열심히 하게 되게 되면 이까 이이고 요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묵고 사는데 걱정이 안할거요 그런데 이거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으로. 거짓말 그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공부를 하려면 나중에,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려면 아마 돈한 2천만 원은 갖고 와야만이 될게요. 지금 말고. <웃음>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지금 한게 아닌데 지금은 내가 처음부터 공짜로 가르 준다는거고 앞으로는 이 단계별로 단계별로 이 조직이 어느정도 갖춰져 갖고 이 단계까지 올라가면 최선도로 한 2천만원은 더들어야만해 그러면 세월도 많이 흐르겠지 그 정도로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내가 하는 거에요 이해되시죠?